안녕하세요. 법무용소 박찬현 대표입니다. 오늘은 아이언 리치 홍일통부대에 모시고요. 최근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실손보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부 네. 안녕하십니까. 최근 언론에서도 그렇고, 뭐 네이버 들어가면 정말 많은 뉴스들 중에 그 탑을 차지하고 있는 게 지금 실손보험 인상. 네. 내년에 도대체 얼마나 되느냐 네. 어, 이런 이야기들이 굉장히 이슈거리가 되고 있는데 네. 연말 되니까 이제 파도가 되고 있는 내년도 네. 어, 실손보험, 실손보험 폭탄 맞을 거다. 네. 뭐 이런 얘기는 수년 뭐 2018년부터 계속 뭐 매번 갱신때마다 이루어지고 있는데 실손보험 음... 이슈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해주신다면? 일단은... 작년 이맘때도 똑같은 기사를 보셨을 거예요, 아마. 그래고 매년, 거의 지금 최근에 매년마다 지금 계속 뭐 실손보험료 인상에 대해서 얘기가 나오는데, 이런 부분이에요. 결론은 보험회사에서 손실률이 높기 때문에, 손실률이라는 건 이렇게 보시면 돼요. 보험료를 갖다가 보험회사에서 실손에 의해서 100원을 갖다가 받는데, 지급되는 건한 135원, 140원, 이런 식으로 지급이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미치는 장사죠. 그였고이 부분이 손실률이 높다고 이제 판단이 되니까 계속적으로 보험회사는 장기적으로또볼 수밖에 없거든요 그랬을 때 계속해서 보험회사는 손실을 갖다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결론은 보험료를 갖다가 올리는 걸로 음. 계속적으로 지금 얘기를 갖다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하면 저희가 알고 있듯이 보험료 100원을 받아서 네. 어, 보험금은 130원 140원이 나간다. 네. 어, 라고 이제 음. 보험사가 얘기를 계속하고 있어요. 네. 맞는 얘기입니다. 그거는 뭐, 보험사가 <웃음> 정확하게 얘기를 하겠죠. 뭐, 네. 적자를 안 보는데, 뭐, 적자를 갖다가 본다고 얘기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음. 그렇기 때문에, 손실률이 높다는 라 얘기는 계속적으로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작년 말, 올 초에 보면은 실손보험을 갖다가 판매를 중지한 네. 보험회사도 굉장히 많습니다. 상당수가 네. 있죠. 지금 올해까지만 해도 한1 5개 회사 정도가 실손보험 판매했는데, 네. 그 중에서도 지금 실손보험 대한 조건들을 굉장히 타이트하게 가져가고 있고 그렇죠. 네. 그리고 판매 중지를 예고하고 있는 회사인데 네. 이렇게 실손보험이 인상하는 이유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원인은 아무래도 한두 가지 정도로 좀 요인을 갖다가 잡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무종 케어가 이제 되면서 예전에 비급여가 급여 항목으로 바뀌었어요. 음. 그러면서 남아있는 비급여 진료비가 굉장히 많이 인상됐다고 보시면 돼요. 적으로 이제 뭐냐면 백내장 수술. 백내장 수술이 보통 청구라든가뭐 급여 급여죠. 이게 나가는 이제 청구권을 갖다가 보면은 2018년도에는 대략 한뭐 2,491억 정도가 나갔다 그러는데 또뭐 2년 뒤인 2020년 9월 기준으로 보면은 6,998억 거의 3배 가까이 뛰었거든요. 자, 이런 부분은 실제적으로 참 재밌는 부분인데 예전에 백내장을 이제 검사를 갔다가 갔다 갖다 보면 검사비가 굉장히 비쌌어요. 거의 뭐 몇백만 원 정도 했었는데 지금은 검사비 한 3만원 정도? 대신에 이제 렌지 비용을 예전에 쌌거든요 다초점 아, 렌 네, 근데 렌지 비용이 거의 엄청나게 올랐어요 그러니까 이게 비급여 항목이 의료수가가 굉장히 올랐다는 얘기거든요 음. 자 그러다 보니까 비급여 항목에 대해서 지급되는 부분이 굉장히 아무래도 손실류로 발, 바로 연결되는 부분도 있고요 자그 다음 또 하나는 문제는 뭐냐면 보험금 지급이 좀 불균형이에요 음, 아, 불균형하다는 건 뭐냐면 아마 주변 분들한테 물어보시면 아실 거예요. 보험 가입을 했고, 실비마저도 보험금 청구 안 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 프로테이지가 어떻게 되냐면, 작년 기준으로 보면, 가입하신 분 중에서 거의 37.6%가 한번이라도 타신 분이고요. 그럼 나머지는 안 탔겠죠? 거의 10명 중에 4명 정도는 보험금 청구를 했는데, 자, 여기 4명, 이 4명 중에서도 상위 10%가 거의 58.4%, 그러니까 보험금 청구에 총액의 58.4%를 갖다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당 대략 계산해보면은 수령액이 514만원 정도 근데 반면에 타신분 중에서 그 4명 중에서 하위 10%를 보면 2만 원 돈이에요. 보험금 지급도 굉장히 불균형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결론은 비급여 항목에 대한 굉장히 이제 과다 지출이라든가 과잉 진료라는 것도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보험금 청구에 대해서 이런 불균형 여러 가지 이제 원인이 다 종합이 돼서 손실률이 높아지고 그거는 결국은 보험료 상승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여기서 보면 이실수동 보험 어, 나는 한 번도 청구한 적 없는데. 네. 어 내지는 나 청구해봤자 지금 말씀하신 하위 10%에 해당하는. 그렇지. 그렇죠. 어, 2만원. 예. 아예 청구 안한 10명 중에 6명이 들어갔거나 네. 아니면 청구를 한그 4명 안에 들어갔지만 나는 사실 한 2, 3만원 밖에 보험금을 수령한 적이 없는데 그렇죠. 도대체 내 보험료는 왜 올라가야 되는 거냐? 말씀드리면 저도 여태까지 딱두번 타봤거든요. 네. <웃음> <웃음> 딱두번 타봤어요. 건강하신 어, 딱두번 타봤는 게골절진단금그 뭐 다음에 편도선 쪽에 좀 부어갖고 국거 청구한 거 외에는 저도 못 받았어요 근데 저제 것도 보험료가 오르거든요 결론은 의료체계 제가 뭐 전문가는 이제 의료 쪽에 전문가는 아니지만 구조적인 문제 같아요 실손보험의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지금 앞으로 이제 보험 기사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올해만 오르는 게 아니고 내년 되면 또 똑같은 기사 나올 거고요 내후년 네, 되면 똑같은 기사 나올 거예요 정말로 근본적으로 이게 완전하게 고쳐지지 않는다면 매년마다 보험회사에서 대략 한 10년 정도 올려야지 이 적자가 메워진다고 그러거든요 그 정도로 계속적으로 아마 오르게 될 거예요 실비는 그러니까 소비자님들 입장에서는 어, 너네가 이거 예상 못하고 니네가 파는 거 아니지 않냐 음. 어, 이런 거 충분히 예상하고 팔았을 텐데 팔 때, 그러니까 화장실 들어갈 때나 나올 때못하는거 <웃음> 아니냐 제가 보험사를 대변하는 사람은 아니에요 네. 제가 보험사를 대변... 저도 고객이에요 <웃음> 어, 따지고 보면 자 보험사를 대변하는 건 아닌데 실제적으로 이렇게 돼요 모든 보험 판매 상품은 미리 손실률이라든가 이런 걸 예측하게 돼 있습니다 어, 미리 예측하고 거기에 따라서 보험료를 갖다 어느 정도 반영을 하고 뭐 물론 이게 갱신형 상품이다 보니까 갱신될 때 어느 정도 갱신이 될 것이다 보험료가 올라갈 것이다 라고 다 예측은 하고 보통 모든 보험이 다 그런 식으로 판매가 되거든요 근데 세상이 이렇게 바뀔 줄 몰랐죠 <웃음> 이런 식으로 뭐 비급여 항목이 굉장히 의료 수가가 굉장히 많이 올라갈 줄을 아무도 생각이 예상을 못해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보험금 타먹는 사람만 타고 못, 못 타먹는 사람은못 타고 이런 식으로도 예상을 갖다가 완전하게는 못한 거겠죠. 그래서 미리 예측한 손실력보다는 굉장히 커졌다고 라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이 영상을 보시거나 네. 이 뉴스 기사에 네. 예민하시거나 네. 네. 이런 분들은 이제 받아보셨을 것 같아요. 왜냐면 내년도 갱신을 위해서는 15일 이전에 무조건 통지문이 날아가게 네. 되니까 어, 2020년 그러니까 1세대 분들 2세대 분들도 사실 어린 분들은 체감 잘 못하시고 그렇죠 네 연령이 좀 있으신 분들은 기본 보험료 자체가 높다 보니까 네. 이런 부분들 때문에 지금 예민하게 받아들이고 계시는 것 같고 가장 큰건 이제 1세대에 네. 해당하시는 분들 그렇죠 네, 1세대에 해당하시는 분들 특히 2007년도에 가입하신 분들이 지금 2012년에 한번 갱신됐고 네. 1 7년에한번 됐고 네. 이제 내년이 2022년이니까 네. 22년도에 이제 5년 갱신형으로 진행되셨던 분들은 매년 이제 통지를 기다리고 계시는데 그렇다. 뉴스 기사로 봤을 때는 거의 한 20%씩 얘기를 하고 있고 보험사들은 20% 이상 무조건 올려야 된다. 네. 이게 세대마다 또 다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평균적으로 보면은 정확하게 인상률이 정해진 건 아니에요. 아닌데 음. 코로나라든가 이런 당으로 해 갖고 영향이 있기 때문에 아직 결정된 건 없고 그래도 말씀하신 대로 5년 갱신이면 5년 누적이거든요. 그냥 5년 갱신될 때 15%, 20% 오르는 게 아니라 1년마다 오르는 걸갖다한 번에 그냥 오늘 갖다가 인상분을 갖다가 내는 거기 때문에 보통 체감은 더 많이 되겠죠. 네, 누적이니까요. 네. 이것도 사실 지난번 갱신까지는 소비자분들도 거의 모르셨어요. 이게, 아, 이게 누적해서 오른다고? 네. 오해하지 마셔야 되는 부분들 중에 핵심은 어, 5년 갱신이어도 한 번만 뭐 10% 오르는 게 아니라 그렇죠. 매년 오르는 인상률에 대해서 누적해서 5년치가 한꺼번에 오른다. 네, 그래서 실제적으로 작년이죠. 작년에 또 이슈 됐을 때좀 이제 나이 이제 좀 드신 분들 보면은 실제적으로 너무 많이 올라서 전화가 오는 거예요. 음. 나 원래 9만 원 냈는데 지금 18만 원 냈는데 뭐냐? 어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지금 작년부터죠. 작년에 굉장히 많이 왔었어요. 계약 체결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을 자세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